아, 오또 천부 때렸고요. 이제 둘, 셋. 아, 여기서 여기서 아야! 오! 제나로세요. 아,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늘의 하스판컵 마지막 5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무클라 집어는 시라이크로코. 어하사노비. 오 페이링 페이링을 친것 같죠? 하절 페이링. 하철 페이링. 이번에 추가가 되고 이제 첫 번째 대회인데 한 번도 못 보는가 했는데 그래도 맨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번 보게 됩니다. 입니다. 일단 이번 마지막 라운드 멀록 악마 정령 벤이에요. 이번 게임도 이제 멀록이 벤이기 때문에 다양한 덱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이 선수와 시라이크로코 선수 오무와 무클라입니다. 오무는 오무 마나 커브라고 불리는 이제 화 마나의 3 레벨을 찍는 정석적인 마나 커브를 사고 있습니다. 이게 오브가 첫 턴에 이제 가판청수부나 이제 야수 토큰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필드 구성이 또 달라지는데 아쉽게첫 턴에 안 나왔고 이제 사만원 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토큰이 계속 나옴으로써 토큰 팔고 하나 사기 이런식으로 계속 개체수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사로봇 굉장히 빨리 나왔구요 오 혈석 절산자까지? 아 이거 정확하게 필요한 카드들이 딱딱딱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오 그렇죠. 마침 예언자도 있어가지고 어, 지금 네, 네, 네. 튼튼합니까지 발라주고 혹시 혈석설단자 먼저 잘릴까 바나나까지 해주고 약간 근본 필드 갖췄습니다. 여기도 같은 덱을 하고 있죠. 오늘 나왔던 다크문들과그문은 진짜 고정이네요. 이 악마가 벤이 됐지만 해적과 이제 야수가 하나 있다 보니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나마시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발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각으로 나뉠 수 있는 영웅이고 지금 그런 운영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턴이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맞아요 지금부터 어... 이게 전부가 생겨가지고 그나마 영웅 능력을 좀 아낄 수가 있게 됐는데 맞아요 아무도도 그렇고 한염 선수는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7턴에 일단 전후를 사용한 모습이네요. 성하쯤 불착포를 뽑고 해적을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갑판 청소부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지금 그 레버 비용이.. 어? 토니? 오! 아 근데 도발 없어서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 근데 네, 토니 못 찾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무조건 써줘야 돼요 지금 우승을 야, 해야죠 해야 환영선수 아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요 뱃사람 앞에 두고 손이 뱃사람, 못 참죠 이 이거는... 고발도 없고 어, 환영선수의 전투화면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상대가 일... 너무 약한데요 지금? 아 터지긴 터지나요? 어 엘리자 나왔고요자 하나 터지고 둘어안 터졌어요 어, 아둘 안됐어요? 하나 아, 오또첨부 때렸고요. 이제 둘, 셋. 아, 여기서 여기서. 네. 아야. 오, 오! 아, 되는 오! 날은 돼요. 오, 되는 날은 돼. 돼요. 아 되는 날은 됩니다. 되는 날은 돼요. 환영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제일 아 세게. 아들창코 아, 황금. 어 이걸 잘하셨어요. 히드라 자수성가 시켜서 온 가족 어. 잘 먹는다기가 되는데. 오. 어? 시나마시로 선수가 어? 방금 명능력 써서 황금 오메가 만들었어요. 야 이거 뭐 지금 히드라 무콜라 얘기할 때가 아니었네요 지금. 근데 아, 지금 시나마시로 선수 위기예요. 조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아 그렇죠 그렇죠. 에오 게 선수 굉장히 쎄었거든요. 볼까요? 반반. 반. 그래도 육성화수인의 황금을 만들면서, 야 축도 반반. 토니가 과연 죽기 전에 아니 황금 만들어봤자 우르렁리라서 의미 없는데요 지금 그러..겠네요 우르렁리는 어차피 파는거라가지고 어? 전투? 아.. 무슨거.. 그 그리고 첫번째 탈락자가 다일생을 한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약간의 스포가 있었고요 오.. 저는 못봤어요 스포일러 하지마세요 못봤어요 저도 못봤어요 그런가요? 누구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뭘까요 이샤라즈. 아, 이샤라즈. 잘 나가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영웅들도 굉장히 경우는... 강한데요. 그렇죠. 리노잭슨 같은 경우는 아까 리븐데어도 찾아나가지고 전우의 힘으로 또 황금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파업이 된 모습이었고요. 선수들도 이번 라운드 전부 다또잘 풀린 상황인데. 시라이크로커 선수는 아 패배 크레이 선수는 반반 이도 너무 세 왼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왼쪽 오 어, 기드라 한번 긁었고요 이러면은 크레이 선수가 거의 순위를 가져간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어이네요 확실히 초반에 뭔가 그런 사로리스크가 많이 크진 못했던 상황이었고 탈락자가 또 발생했는데 페일이페일이 어, 갑자기 여기는 사로리 맞았어요. 여기. 구매메리 찾으면서 멈췄죠 일단 어차피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진짜 멈춘 거는 굉장히 아, 아쉽네요. 아니면 꺼놓고 발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상관이 없나요? 너무 센데요? 어떻게 될지 하나의 광적인 싸우러 리스크는 체력이 높습니다. 그래도 오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괴물행복까지 아한금 내면서 살아남고 괴물행복 발동 아, 이러면 한번더 발동 셋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오메가선물로 볼시 중간에 한번 너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나올 때마다 키카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8 데미지 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겠고 오 여기는 얼음방패 이트수얼방 어. 찾았어요 약돌도 올해도 얄불도 황금 오우 일창골는 만들었네요 직접 경품을 통해서 이제부터는돈이 무한입니다 오이거 화념선수의 우승 확률이이게많이높아는는데요 그렇죠 보는있는데다가 얼방도 있고 필드도 지금 완전 개념 지금 는이친는는 손에 패가 생기면 계속 퍼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일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 돈이 그냥 계속 넘쳐 아, 나겠네요. 지금 상대방의 오메가 선멸로봇까지 와 잽까지. 볼까요? 오늘 강력했었던 리노와의 싸움인데요. 오성률이더 어, 높아요. 반반 정도. 이러면서선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분데오가 죽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거 잽는 게좀 섭네요. 잽을 발견하고 빨리 넣어주면서 모든 플레이까지 깔끔하게 했던 이번 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양전소 승리를 했고 데미지는 충분할 것 같죠? 와.. 여기서 지금 순방도 못하고 떨어질 필드 아니었거든요? 야 이거 시나와 시로 선수 26점으로 1등 달리고 있던 선수들 여기서 어, 치였어요. 어, 어, 어. 환염, 에옥게 시라이크로크 이 3명의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1등 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아저 천보 흉합체 독성이라도 발렸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독성이 없었던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흉합체첨 천보가 다 없었어서 수제로 다 발라줬거든요 저것도? 와 근데 우무도 굉장히 정말 강한 필드를 만들었는데 아좀 아쉽겠는데요? 그렇죠 이 많이 아쉽죠 이거 트럭이 너무 트럭이라가지고 맞습니다 과연 볼까요? 바나나 선물 받았고 아, 허신적인 경우 한군까지넣었어요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는 가능성? 네. 있어 보이기도하는데요서성도 있고 하리보서은티켓동는데마리가이는에 서브에 는서브하는이하는이하는데서이이 여기도 과연 여기도 죽은 것 같죠? 이러면 아닌가요? 아 죽었어요. 확정이네요. 어... 시라이크로코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무클라를 플레이했던 시라이크로코 25점 선수였는데 마무리됐고요. 이러면 두명의 선수, 환염과 에옥에 두명만 남아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거 아, 어, 잘하네요, 두 선수. 어, 찾았다. 어, 어 그거을 마지막에 찾았습니다. 이거. 우리 아, 필요했던 아, 상황이었는데 없거든. 없었는데 저거 하나 너무 큰데요 우를 아, 못 찾았다라고 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도 스탯이 좀 많이 힘들어요 크게 봐서 6대 4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허드레린 약골도 결국 황금이 두 개가 돼가지고 네. 지금 어. 티켓 이거는... 투수기 때문에 또 티켓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을까요? 얼음방패가 있어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깨지긴 많이 깨지나요? 깨지지도? 아... 안았어요 기회가 더 있고요. 스케트스 어통쟁이를 집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드렛 약구를 결국엔... 어? 이전 턴 경품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없고요에오게 선수의 혈석들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신 롬의 이웅 능력을 집어준 모습이죠구을 먼저 먹고, 리겠다라는이야기일지얼아이고아이고이이고이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니 얼방을 두개 뽑을 수도 있다 나는 게 결국엔 나오는데요. 나오네요. 2분대역까지. 음, 아직도 커넥 할거 많습니다. 전투 기물이 늘었거든요. 역시 승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반염산수의 승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철석, 어, 수급. 10개. 오어다 옮겼죠 지나... 어 그리고 제일 센 네, 김.. 어굉장못잡는데요 네, 제일 센 김으로 어, 죽었어요 어 이러면은 오오 애호계 선수가 와오오 맞습니다 얼방이안 시... 빠질 타이밍에빨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웃음> 놀랄거 같은데요 애호계 선수가 얼방 딱 전투 시작할 때 얼방 보면은 또 당황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월박입니다. 이제 티켓 투스 영능 바꿨기 때문에 이제 뭐 네. 상선을 만약에 더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제 티켓 그런 거 없거든요. 어 근데 에오게 선수가 지금 송커스가 황금이 되었죠? 이거는 그렇죠. 의미가 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에오게 선수의 체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또 그렇죠. 이제 성장이 송커스와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환영 선수의 필드는 점점 성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야 하는 기물들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음. 오 근데 불안 나왔습니다 이거 흉합체로 혹시 어... 그러지는 않네요 흉합체 어... 손에서 계속해서 한 만들고 어 있고요 흉고 봤는데 어? 독성? 이러면 노략군 아 두창고를 밟고 독성? 어, 또... 천상의 보호막이 없거든요 그 대신? 근데 구안 쓰고 어... 하겠다 아구 쓰고? 눌렀어요. 얼방 또 얼방이 다리... 또 하나 있습니다. 와, 완전 반반. 어, 영웅력을 안 눌렀네요. 와, 오히려 안누는 쪽이 더 좋다. 자, 이득을 봤어요. 전투 절단기가 의미 없이 들어갔죠. 이상의 음악 이쁘게 발렸고요 이득권? 이득권? 이번 싸움은. 어? 환염 선수가 오 무승부 무승부 야이 전투 몇 턴까지 가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애호계 선수 환염 선수 각각 이제 환염 선수가 26점, 애호계 선수가 25점인 가운데 사실상 그냥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1등이고 리븐대요 황금 리븐대요 이건... 황금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아 근데 에어게 선수는 빨리 좀 손패를 좀 털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디나를 찾으면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저 손패때문에 황금손코스로 성장하는 게 조금씩 느려지거든요. 왜냐면 혈석이덜 들어와서. 어떤 걸 버린 거죠? 이게 어떤 걸.. 져도못 봤어요. 짠! 따르륵! 아, 아다 네. 여기서, 아 의미 없죠 이거는. 어또 반반. 저보뭐 들어가고요? 정확 발리면서 있고. 아 리븐데라가 황금이 됐네요 네 그렇죠 이러면 또는 저는... 오도선이아 이게 플래스탈 화연멸족 와아 이러면은 또? 캐리를 하십니아 캐리했어요 자, 얼방 마지막 와, 얼방까지 와. 빠집니다. 에옥에 와, 이열방을 뽑았는데도 설마 이 우승 못하나요? 아, 혈석 절단자를 버렸네요. 혈석 절단자가 없네. 아, 그래서 혈석이 안 들어와요, 이제? 그럼 성장을 못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환염소도 들참고 다 버렸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맞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그냥 배치 싸움이에요. 어... 그래도 여기서... 여... 오늘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이길 확률이 환영 선수 78% 정 어, 높아요. 어, 어나 가나요? 난이나 데... 바보 테스트거든요. 데... 데... 확실히 이긴 거 같죠? <목소리> 그렇죠. 이거 이겼죠. 킹 투스가? 오... <목소리> 야, 요것도 와. 근데 히 세게 때립니다. 이거 턴이 많을 어? 것 같지만 두 턴이에요, 두 턴. 어. 이 쪽도 그냥 얼방 빠진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제 진짜. 두 선수 다 하는 거라고는 지금 배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큰 변화를 줄수 있을 만한 기물이 딱히 없어 보이긴 해요. 네, 두 선수 다 지금 구울과 라디나 바꿔 쓰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1, 1, 2, 2씩 키우는 건데 그게 크게 의미는 없고. 음. 배치만 계속 바꾸고 있으면 이번에 어. 또 성격이 오해 줄들었죠 애국의 선수가 좀 끌어올렸어요. 오, 이정두바 정도,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이정다이 정도, 이 정도, 나디도가이 용족 아, 잡았어요 용족 굉장히 주, 중요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여기도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원투 절단기가 아이고. 긁어주면서 22%의 확률로 애오게 선수가 마지막 환영선수를 꺾어내면서 오늘 최종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기 형, 크랭크, 공모차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